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23편 2절 말씀으로 중국어도 배우고 또 말씀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예호화 시워드 무즈 워비 부즈 최파 예호화는 예호화 예호화는 시워드 나의 무즈 나의 목자이시다. 우와, 나는 비부족 반드시 뭐에 이르지 않는다. 추에 바 부족함에 이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절에 이어서 2절 이절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식워재워자이 네, 내용으로 우리 공부 합니다. 먼저 단어 보겠습니다. 타타 타, 그라는 뜻입니다. 시시 뭐뭐를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입니다. 당우당우당우 탕우, 탕우. 탕우. 탕우. 탕우. 드러눕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차 칭초, 칭초, 초장, 푸른 풀밭이란 뜻입니다. 칭초는 푸른 풀인데요, 띠는 땅 혹은 띠방,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 풀이 있는 곳, 푸른 풀밭 초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단어를 갖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사, 사역동사, 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역동사, 시 주어는 사람과 사물이 다올수 있고요. 시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주어가 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동사 비 하도록 A 주어가 A에게 B하도록 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이 앞에 있는 주어 A가 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B의 동사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수는 사역 동사로서 여기, 이 앞에 지금 어, 사물, 어떤 상황, 상황이 지금 주어가 되 됐습니다. 그리고, '使我很感动', '这件事儿使我很感动'. 자, '感动', 감동. '感动'이라는 말은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감동, 감동,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자, 这件事见这는 일, 어떤 사건을 어, 말하는 하나의 양사입니다. 사건을 헤아리는 양사로서 하나의 일, 한 사건을 말합니다. 저지언시, 이 일은 쉬워 나로 하여금 아주 많이 감동하게 했다. 큰감동 감동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는 중국에서 문장 중에 겸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겸음문에 사용되는 어, 사역의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사역의 의미의 동사는 쓰 그리고 량, 쥐 그리고 하나 더가 있습니다. 링 명령할 때링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특이 전부 다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요. 오늘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이세 가지 정도 우리가 주의할 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슈'는 앞에 사물과 사람이 주어로 다올수 있고요. 그리고 어, 뒤에 동사, 동사는 어, 감정적인, 심리적인 동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음문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음문은 주어, 동사,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다시 그 다음 동사의 주어가 되어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와 주어의 두 성분이 같이 겸해져 있다 해서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是 사람을 겸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제 구조를 갖고 이루어지는 문장인데요.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是를 사용하는 동사는 대부분이 사물, 상황, 경황 이런 것들이 주어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심리적이나 감정적인 동사나 형용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물이 주어할 때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에 명령이나 요구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 어, 사역의 의미의 의미는 이 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랑이나 지하, 지하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 이제 명령 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되는 사역 동사들은 랑지아 양보와 요구에 사용되는 랑 지아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랑 지아오는 뒤에 동사가 오고 또 동사와 목적어가 오는 이두 문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是는 뒤에 동사가 오지만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문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지엔 是我很 感動. 자, 여기 사물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랑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시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워 很감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다시 다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 e 드 타이 두타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爸的度使我生도生气生气는 성취. 성취. 나를 화나, 어, 성취는 화나다는 성취는 화나 뜻입니다. 生气，生气，生气，生气. 자, 한번 보겠습니다. 我爸的态度 아빠의 아버지의 태도가, 使我나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what bad t 이거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가 주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랑"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s"를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초급에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사역의 의미를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어에 사람이 오는 경우입니다. "마마, 스워, 헌, 낭구" 난구. 헌, 낭구어라는 말은 괴롭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주어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스워, 헌, 낭구어" 형용사가 왔고요.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괴롭다라는 이러한 형용사가 왔습니다. 마마 시워 헌낭구자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타스타헌 통쿠 그녀는 스타 그를 매우 통쿠 통쿠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쿠 통쿠 통쿠 탁은 통쿠 자 그녀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경우에도 통쿠 형용사죠. 형용사가 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앞에 이 주어에 사람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 이제 랑이 사용되는 겸어문을 보겠습니다. 마마 랑워 다사오 방지엔 다사오 다사오라는 말은 청소라는 뜻입니다. 네. 이성, 이성, 이성,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이성, 삼성을 읽어줘야겠죠. 다싸오그 다음에 '방지엔', '방지엔'이라는 뜻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지엔', '방지엔', '방지엔', '방지엔', 예, 마마, 랑워, '방지엔', 방지 '방지엔', '방지엔', '방지엔', 방지 방을 청소하라고 하셨다. 청소하라고 했다. 이렇게 명령이나 요구가 될 때는 수를 사용할 수 없고 랑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바 랑워 후이야 아버지께서 랑워 나를 먼저 후이야후이야 귀가하다 집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자이 경우도 어 아빠가 먼저 나에게 요구를 하거나 명을 했을 때시를쓸 수가 없고 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빠바랑워 후이자 바바 랑워후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와 랑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는지요 자, 그 반복해서 들으시고 차이점을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성경 속에 랑과 시 구문이 참 많이 나오고요. 랑은 어, 기도문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처음 시간이지만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그 다음 우리가 지금 시 구문을 배웠고요. 이제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구는 장소와 시간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앞에 짜이를 놓고 뒤에 방향사가 들어갑니다. 방향사 상중샤리 비엔 위 상이겠죠. 중하안 주변에, 어, 주변 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름 방향사를 제일 마지막에 쓰고, 짜이를 제일 앞에 쓰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사, 대명사를 쓰면 은 전치사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부사의 역할을. 그러나, 오늘 이 문장에서 보면 당 우어자의 칭차어디상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치사구의 보호 역할을 하면서 동사 뒤에 붙어서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보충해주고 설명해주고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더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 이런 구조로 원래는 앞에 들어가야 될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와서 동사와 밀착 관계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동사의더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타 쉬워 탕워在青草地上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눕히셨는데 어디에 눕히셨냐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눕히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람산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님은 주오잘의 절이 덩어다가 주오. 주오라는 말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이저리 쩌리. 자이저리 쩌리. 자이라는 어~ 계사와 저라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리라는 방향사가 와서 주어자이저리 전지사 보호 역할을 하면서 너희가 앉는데 어디 앉냐면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덩워 다가오 덩워 다가오 덩.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덩, 기다리다.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서 기다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끈지, 끈지는, 끈지, 끈지, 아, 이거 일성인데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끈지, 잘못 기록이 됐네요. 끈지, 끈지, 끈지. 건지 기초, 토대, 근원 이런 뜻인데요. 건지 기초를 리 라는 말은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리, 리 우리 한국에도 건립하다, 설립하다 이럴 때에서는 리 자입니다. 립입 자죠. 입. 리 라고 있습니다리 자의 반시 상 반시 반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기초를 모래에 세우지 말고 어디다가 반석에다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래서 건지 리자의 반석상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래서 이 동사를 더 구체적인 장소를 세우는 곳을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다는 뜻입니다. 전치사구 보호가 되어서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 성경은 어, 쓰여진 그리고 고위 이 해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조금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에 자꾸 반복해서 저희들이 연습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이제 내용입니다. 링 인도하다는 라 뜻입니다. 링 인도하다. 그리고 안시에안시에안시에안시에 휴식하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쉐이밴 쉐이밴 물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링 인도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링워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인도하는 곳이 짤, 커 그. 그는 뭐뭐 할만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안시에 실만하다 실만한 쉐이비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문장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지금 뒤에는 아주 쉽게 동, 이제 단음을 알면 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와께서 링워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곳이 짜이 안그 음, 안시의 수비엔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시와 당워자의 칭地오띠상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당워 놓이시고 林我, 나를 인도하시는데 실만한 물가로 이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타 0. 워탕워자0칭0오디5링워자5안5 05. 이빈타5워탕워자0칭0오디5링워자5안5 05. 이빈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부족함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또한 실망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부족함이 없으심.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